반갑습니다. 피터쌤입니다. 이번 영상에서는 딸림 7화음을 배울 거예요. 우리가 그동안 3화음을 배웠었는데요. 3화음은 구성체가 3개여서 근음의 3음을 쌓고 5음을 쌓아서 만든 화음인데 5음 말고 7음을 더 쌓아서 만든 화음을 7화음이라고 해요. 그 7화음들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지는 딸림 7화음입니다. 에 대해서 오늘은 알아볼 거예요 어, 일단 딸림 7화음을 알아보기 전에 딸림 화음 5도 화음을 돌게요 제가 앞선 영상에서 딸림 화음은 등 화음으로 가고 싶어한다 라고 말씀드렸어요. 그 이유를 제가 비유를 들어서 이끈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 이끈음은 반드시 도로 가고 싶어해요 그리고 레도 도로 가고 싶어하죠 예. 딸림 화음은 그뜸으로 가고 싶어합니다 이 어디서 어디로 가고 싶어하는 이 기능 이런 것이 좀더 좀 강력하게 있는 것이 딸림 칠화음이에요 여기는 구성체가 4개죠. 파가 하나 더 있는 거예요. 파는 누구랑 반음이죠? 미랑 반음이에요. 그래서 파는 미로 가고 싶어 해요. 레는 도로 가고 싶어 하고 시 도로 가고 싶어 하고 솔은 그대로 있어요. 그래서 이 딸림 7화함은이 으뜸 화음으로 가야 해결이 되는 느낌입니다. 실질적으로 화성학에서는 이를 해결이라고 얘기를 해요. 이 칠음은 반드시 내려가서 해결을 해야 돼요. 네. 어, 우리 학교점을 볼까요? 쓸쓸, 쓸쓸, 미, 쓸쓸, 이게 지금 그냥 딸림함의 느낌이에요. 쓸쓸, 미, 쓸쓸, 미, 쓸쓸, 이게 딸림치함의 느낌입니다. 이 치음이 위에 있으면. 위에 있는 것보다 오타탑를 내려서 전 위에서 이렇게 숨겨서 사용하는 것도 괜찮아요. 네. 드러나는 것보다 숨겨지는 게더 괜찮게 들릴 수 있어요. 근데 여기서는 좀 그렇게 좋게 들리진 않네요. 네. 이 딸림 치라음은 속 치라음으로 화성학에서는 부릅니다.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어지죠 네,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인데 어, 복습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C장조에서 어, 딸 으뜸화음 오도 위에 있는 딸림화음에서 1, 3, 5, 7 7음을 더하면 속칠화음이 어, 됩니다. 혹은 딸림화음으로 얘기를 하면 딸림화음이 되는 거죠. 네. 어, 전후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릴게요. 어, 주상 산화음의 전후는 두 번이 일어나죠. 한번더가면 기본 위치랑 똑같은 거니깐요. 칠화음이기 때문에 전위가 세번 있습니다. 제일 전위, 소리 이상하죠? 그리고 이번에한번더 시가 이상하고요. 레도 이상합니다. 네. 칠화음은 전위가 세번이라고요 네. 딸림 칠화음, 즉 속칠화음에 대해서 이번 영상에서 배워봤고요. 다음 영상 때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